주직 투자를 시작하고 후회한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토목과를 나온 저는 측량이라는 것을 전공으로 했으며 사회생활 시작도 토목 엔지니어링으로 인허가 측량 사무실에서 8년 정도를 보냈었습니다. 캐드를 일찍 배워 익혀서 그런지 첫 직장에서는 저를 무척 반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곳은 이제 막수작업에서캐드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캐드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와 관계도 좋았고 모두가 저를 아껴주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후 사장님과 직장 상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2009년 정도였고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두배인 600만원을 두달 안에 만들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모아놓은 종잣돈 1500만원을 거의 다 날리다시피 했었죠.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 매우 후회스러웠습니다. 투자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저 작전주인 특징조를 타켓으로 삼고 매매를 한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월급도 박동인데 천 500만원이라는 종잣돈을 거의 잃어 회사일에도 집중하기 힘들었고 결국엔 주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 37살의 나이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운 좋게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이 있어 처가증 명의로 편하게 집을 얻어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었어. 이후 맞벌이를 하면서 금여 수준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은 했었고 큰 위기감은 없이 돈 벌며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4년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토끼 같은 아이들도 생기고 과거에 하던 일을 접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 지인들의 부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갈려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지인들은 대세 상승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산을 수억씩 불렸었고요. 저처럼 주변에서 모두 투자하는 것을 보고도 투자가 무서워 절대 주식을 매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관심조차 없었던 무지한 노동자 1위는 벼락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때 나는 오만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도 투자 실패라고 생각이 들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시에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깨달으며 무지로 인한 정지는 현상유제가 아닌 손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제의 퇴근이 보통이라 집에 오면 시간 나는 대로 책을 읽으려고 했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았던 채널에서 많은 프로들의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시작으로 8권 정도 있다 과거에 제 주식 투자가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주식 투자를 하고픈 충동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고요. 이후 투자 광풍이 좀 식었다 생각한 2021년 주식이 최고 고점일 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와중투자의 역발상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당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전 가진 돈의 일부를 우리나라 항공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천만원으로 칠천만원을 만들었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며 저는 저의 직감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달리던 시기였군요. 저는 당시 친구들에게도 인증샷을 보내며 한껏 기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투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해서 접점 매수 후에 1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 방법이 1년 동안은 잘 먹혔고 친구 두 명은 제게 2천만 원씩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수익금의 30%는 제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말이죠. 친구들의 돈까지 투입된 투자였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주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있었습니다. 나름 종목을 열심히 분석한 코스피에 두 종목을 매수했죠. 이 종목은 유튜브에서 슈퍼게미 김땡땡님이 좋다고 한 종목이라 매수해놓고 아주 여유있게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조금 잃게 되더라도 2,500만 원의 원금이 있으니 안심이 되었고 우량주를 사놓고 존버하면 1년 안에 포텐이 터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의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의 30%를 가져가는 대신 손실일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친구들과의 계약 아닌 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다 뭐라 말이 나오면서 주식은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제 주식도 똑같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투자했을 때와는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넘는 종목이 발생되었죠. 점점 본래 매매기법과 원칙을 잃어가며 마음이 급해진 저는 주식카페나 유튜브에서 본 종목들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무지성 투자를 했고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서는 아무런 시장 상황도 모르는 상태로 우량주는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상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빚투는 아니었지만 내 돈이 아닌 친구들의 돈과 저희 집 생활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이 생기는 금액은 훨씬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매도할 때를 모르고 투자금을 늘렸었죠. 결과적으로 8개월간 저는 친구들의 돈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 원금 2,500만원도 어느덧 300만원만 남게 되었고 지금은 대출을 해서 친구들의 원금을 다 갚았습니다. 투자 기준은 있었지만 얕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기준이었기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부족했고 실력도 없었죠. 그저 저에겐 특별한 직감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일과를 보내는 내내 주식 차트를 보느라 회사 업무에 집중 못할 때도 있었고요. 참 한심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대출금은 다 갚을 예정이며 내년부터 다시 투자를 시작할 것입니다. 순순히 저의 돈으로만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투자복귀 경험을 토대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나만의 기준을 확립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기꾼이 아닌 투자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의미한 일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저의 원칙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작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 매월 정해진 날짜의 기계처럼 자동 매수한다. 매수하면서 지금 시장이 비싸다, 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매수는 무조건 원금의 12분의 1로 쪼개서 한다. 나머지 여유 자금은 모두 CMA에 넣어둔다. 거치식으로 한 방에 전액을 투자하는 방식은 하락할 경우 빠져나올 시간을 무한히 연장시킨다. 따라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1억 5천만 원의 원금이 있다면 회차 때마다 매수 1천2만 원씩 12회까지 가능하도록 반드시 12분의 1로 쪼개서 매수한다. 세 번째 매월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플러스 6%가 되면 이금을 기계적으로 매도한다. 그리고 즉시 다시 1회차 금액부터 시작한다. 네 번째 매월 매수 후에는 마이너스 10%가 되든 마이너스 20%가 되든 다음 달 지정일이 될 때까지 절대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싸다, 비싸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기계처럼 매수만 하면 된다. 시장은 논할 필요도 없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를 이기려면 심리작용을 애초에 배제해야 한다. 다섯번째, 개인은 손절매도 반복하면 결국 방통에 수렴한다. 즉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는 파란 부를 때 공포를 느끼며 팔기 때문이다. 기다리면 결국 내가 이긴다.